블록체인 미디어 뉴스 소셜 미디어입니다. 이 부문은 블록체인 산업의 소식과 컨텐츠를 다양한 채널로 독자들과 소통하시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들리는 상인데요. 먼저 시상에는 DPA 심사위원장이신 김형준 교수님 다시 한번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위비안 킴 축하드립니다 네 위비안 킴 김가현 님이신데요. 김가현님은 전남 CBS 아나운서를 시작해서 현재 문화뉴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블록 익스프레스 기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또 김가현님께서는 언론인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.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뉴스와 데이터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김가현님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소감을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? 아네 안녕하세요 블록인프레스의 김가현 기자입니다 네 먼저 일단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블록인프레스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이제 분산 경제 포럼 디코노미 이제 오거나이징 컴팬인데요. 저는 사실 이 상을 저희 블록인프레스 같은 기자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다들 정말 블록체인의 가치를 믿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려고 열심히 해 주는 정말 멋진 기자분들이고요. 또 제가 기사를 쓸때 제가 쓸, 쓰고 싶은 기사를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블록인프레스 동료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블록체인 쪽에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블록체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가 아닌 내일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업계에 만약에 좀 따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깨끗한 생태계가 될수 있도록 더 좋은 기사들을 많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가연님 축하드립니다. 어, 미디오류...